안녕.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하요안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집중해서 한방에 끝냅시다. 오케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새우가 있어서요. 네,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왜승질을 해요? 아니 뭐하세요? 아니 물은 물음표가 지금 세 개가 있어 아두 개가 있어 물음표가 물음표 두개 느낌표 하나 있으니까 이게 만족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오 잘한다. 미스터 피자 좌측 남자. 저심 찍고 있는 거야? 어뭘 찍어? 찍히고 있는 거안안 찍히고 있는 거 아닌가? 어뭘 찍혀? 그럼 대박 아 어머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찍고 있었어. 네.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알 씨. 네. 안녕하세요. 행복 전달 트리오. 민호 영타 찬또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맛이 한 판에.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약간 오늘 구연동화 하는 거같아 어, 알겠습니다. 자나아 어. 하여 우리 이렇게 행복한 맛이 한 판에 됐다. 마지막 거 좋다. 마지막 거. 스터피자 웃으면서 하라니까 진짜로 웃어. 네. 어디 어디요? 누구요나나나 나. 푸짐하게 올린 파핀? 새우와 옥수수까지. 네. 형 파핀이 심하대. 파핀하면서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까지. 옥수수가 이렇게 어려. 네. 옥수수. 네, 네. 옥수수 어렵다. 옥수수. 그지. 어 어려워. 이어서. 와. 푸짐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웃음> 아, 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야, 야 올려. 여기 여기 네. 푸도 어렵고 올도 어, 어렵고 이거 어렵네. 다시 할게요. 심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어. 옥수수 왜 이렇게 <웃음> 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이어부르니까 옥수수가, 옥수수가 어렵다. 어렵다. 그냥 옥수수. 그냥, 옥수수. 심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게올 새... 새우. 다시 아, 할게요. 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네. 옥수 옥수수 옥수수가 어렵네. 옥수수, 어렵 옥수수. 네. 옥수수. 옥수수. 다시 할게요. 새우와 옥수수까지. 맞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셨습니다수 네. 네. 네? 연말 미스터 피자 대박나셨죠 <웃음> <웃음> 아, 예. 네들 예, 얘네들, 예, 예, 예. 그거, 그거... 거?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게 진짜 아, 오케이막 입기 알겠습니다 신발이 이거 야 이거 야 아니요, 深澤た